자, 랭업을 했어요. 누구한테 랭업했노? 와! 와! 야, AI 똑똑한데, 요즘? 두턴 석화? 와, 이걸 어떡하지? 와, 또 긴장되기 시작하네. 야, 또 하나 본데, 석화를? 계속됐다. 야, 계속됐다. 지난번에 1 0 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구, 반갑습니다. 우리 얼티밋 형님의 엄청난 힘을 좀 구경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맞대본 게한 명씩 싸우는 게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한꺼번에 덤벼보라고 이렇게 4명씩 막 나오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볼 거냐면 쉽게 4명씩 두번 덤벼보고요. 라운드 1, 2. 라운드 3, 4는 코인 7대제 4명씩 한번 덤벼봐. 이런 느낌이고. 라운드 5는 10개 쪽에 농개가 있거든요. 10개 쪽에서 제일 좀잘 싸우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농개까지 포함해서 4명. 농개 죽으면 피사기 다 받으니까 피사 뻥뻥 나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심지어 농계까지도농계는 원래 1레블로 그죠? 1레블로 쓰는 앤데 100 레벨, 농계 옷까지도 전부 다 맥스로 맞춰져 있는 그런 친구들. 봄이랑 해우, 놀랍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올립니다.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장비는 미적용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4명이 발장 딱 끼고, 오빠가 그렇게 쎄? 요 이런 느낌. 얼티민 형님이 혼자서. 그게, 뭐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써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나도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 게 아무리 그래도 4대1이면 이 형님은 패를 한번썰 동안 얘들은 3장씩을 쓴단 말이죠. 그거는 확실히 다굴 치는 느낌 나거든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에 패싸움 쪽은 오토를 따르고 단신인 캐릭터는 제가 플레이를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어쩌면 도쿠다이 컨텐츠 같아요. 도고다이 슬럭 하고 플레임버빡 때리고 23,000 나쁘지 않잖아. 맞죠 딜이. 그리고 이거 때리면서 카드 삭제도 있어요 와이성짜리 삭제시켰습니다 이게 몬스피트거든 야, 이거 모르겠는데? 자 일단 요거는 플레이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쓰면서 카드 합쳐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차크닥 크레이지 크로미드아 잠깐만 뻥 14만 잠깐만 우리 뭐 때문에 피사기 하나가 안찼죠? 무슨 개금이었는데 어? 괜찮은데? 이, 봐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무섭다니까. 이게. 이게 바로 다구리거든. 다구리. 합치는 게 필살기 안 차는 게그 계금이야? 그 오케이. 자, 열마를 찔러야 되겠죠. 절마가 좀비를 만드니까. 이거 엄청난 거야, 지금. 이 싸움 지금. 빠바박! 빡! 크다까지! 133,000. 베라가 좀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메라를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쓰면 안 차는 거야? 합치는 거는 되고, 아, 스킬 쓰면 필이 안 차? 와, 개그 무서운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 그런가요? 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지? 야, 쟤들 핍찬거 봐봐. 이거 싸우면 된다니까, 이게? 이건 합쳐지면서 그런 필살기 만들어지나? 오, 상당히 긴장감 있어요, 지금 제가 하면서도. 그리고 쉽게라고. 그렇게 마, 만만, 만만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안 만만했잖아. 자, 블랙 파이어. 자, 와, 필살기 삭제시켰어요. 와. 아니, 필각을 했고, 다른 게 하나 삭제됐나? 와, 이거, 야, 유틸들이 상당한데, 쟤들이. 그리고 AI가 필사이 막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 애들이. 어, 어머나. 라고 말했는데, 와우. 형, 긴장감 있는 척, 노노. 아, 진짜 긴장, 진짜 긴장감 있어. 진짜야. 약간 좀 쫄이지 않냐? 이거? 쟤들, 그 필각도 하고, 카드 삭제도 하고, 막, 또 나오잖아. 봐봐. 이게 4대1이라니까, 이게 4대1. 자. 자, 좀비 메를 먼저 잡은 건 알죠? 아마 다른 애수 있으면 한 명이 좀비가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럼 더 피곤해졌을 것 같고. 야, 점막아! 저, 저 어? 몬스피트가 대단한 놈이네. 필살기를 자꾸 날릴 뿐이에요. 필살기 자꾸 날리 난리... 우와! 삼성 떴다. 그럼 대단한 애를 없앨게요. <웃음> 야, 몬스피트 대박 나온다. 이 봐봐, 그지? 몬스피트 대박인데, 진짜? 몬스피드 빡! 까지! 오케이, 대박입니다. 야 4대1을. 맛있게 식사하기, 얼른 직전이네요. 어? 자, 들어갈게요. 긴장감이라는 개념을 음.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형님, <웃음> 제발 살살! 좀서 어, 크다. 어이구, 어이구, 이다 녹아붙네. 쉽게야. 너좀 치나. 또 4명 나와. 요 라인업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쉽게 해서 좀 약간 메인 멤버들이 나온 느낌이거든요. 자, 이제 결정에 들어갑니다. 자, 페그리 쪽에서는 오토 가고 있고요. 오, 도발도 있고, 막. 야,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진짜. 긴장감 넘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프로미너스퍼크다 자, 요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도발 아니면 카운트까지 있으니까 헤비 메타로 딱 하고 있고요. 필각 있잖아. 이거 필살기로 뒤집기 가 쉽지 않을 걸? 어, 와, 썩과.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지금. 카운트 잡았고요. 풀 카운터긴 한데, 어, 수시겠습니다. 두두두두 쓰 와우! 어, 이거 뭐야 야, 야, 카운터, 야, 여기야, 저기야, 에스타로사야. 카운터 써야지. 에스카노! No! 라고 또 죽었네, 제 자식, 저거는. 저자은 맨날 에스카노한테 맞을 때마다 이렇게 불쌍하게 죽더라, 저 어, 괜찮아요. 필각 있어요. <웃음> 카운터는 못 쳐버렸네? <웃음> 와, 근데 석화가 대박인데? 필살기 두 개, 와! 여러분! 초유의 그 사태입니다. 필살기가 두 개에요. 석화당한 상태에서. 야, 이거 모른다. 아직 모른다. 데리엘리 필살기까지 있어가지고 필각도 있고. 팡. 허. 꽝. 자, 65,000. 파크당. 버펑펑 콤버스타 나오면서 필체오의 불꽃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필체오의 불꽃이 빠졌어요. 지금 이 형님한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이 형님 한 장밖에 못쓰지만 다음 턴 되면 얘들이 세 장을 던질 거니까 못 죽이면 끝이에요. 자, 기자감 오늘 극도로 다른 상태. 그, 크레이지, 프로미너스. 와 이거 먹어 와. 야 이거 노템이다 노템 노템인데 51만 나왔다 제도로만만치는않지 유틸이 되게 좋아가지고 스타까지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애니 찍냐? 이래서 내가 이 제작진들이 마음에 드는 거야 애니면이 정도? 할걸? 쉽게 제 4명 와도 그냥 얼티맨 형 혼자서 뚜디페 볼걸 그레이지 프로미너스 버버버 다 터지게 내놓으에스카너자 <웃음> 이제 코인 7대제와 4대 1싸움입니다 코인 7대제 우리 라인업 기억나죠 부분 애들 나왔습니다 자 코인 7대제는 그래도 석화 지금 있을 수 있겠고 필각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불 있을 수 있고요 오토 돌립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폐가 잘안 떴어요. 그럼 좀 이렇게 돼줘야지. 팝바팝박 가크닥까지. 그래도 퍼펙트 큐브가 있다 보니까. 어? 자, 랭업을 했어요. 누구한테 랭업했노? 와! 와! 야, AI 똑똑한데, 요즘? 두턴 석화? 와, 이걸 어떡하지? 와, 또 긴장되기 시작하네. 야, 또 하나 본데, 석화를? 계속됐다. 야, 계속됐다. 야, 계속됐다. 어, 이거 뭐하노, 저거? 야, 이게 AI의 한계다. <웃음> 오! 필살기가 왜 이렇게 많노? 와, 개쫄이네. 파팝박 <웃음> 이렇게 될줄 <됐지> 알고 있었나요? <웃음> 필살기에서 네 칸이나 채웠는데 저걸 세 칸을 날리겠네요, 세 칸을. 어, 네칸다 날린다! 빵! 지금 꽤, 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 이거 최후의 불꽃 빠질 수 있거든요. 최후의 불꽃 빠지면 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빠바바바박! 이거 못 잡으면? 오, 잡았네요. 어, 제 진짜 긴장했어요, 방금. 최후 불꽃까지 가버리면 질것 같아요. 최후 불꽃 가면 문제가 뭐냐면, 아, 아안 지는구나. 이게 있구나. <웃음> 아까 우리 가 봤죠? 최후의 불꽃에서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지. 노템 기준 50만이 터져가지고. 아이, 또 긴장감 사라지네. 근데 형 약간 긴장감 좀 어느 정도 있어. 진짜, 진짜. 약... 오, 야 어, 공불. 야, 야, AI가 그냥 죽여라. 나를 공불해도 어차피 필살기 쓸 거잖아. 이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나 죽여. 그냥 이렇게 하는데? AI야, 삐졌나? 야, AI 삐지기도 하는데, 요즘? 에이, 안 해, 씨, 이러면서. <웃음> 죽여라, 그냥, 이러면서. <웃음> 자, 그래서, 코인 칠레제 마지막 라인업은, 요렇게 3명이랑, 7개 대제와 늘 함께하는 엘리자베스와 호크까지 넣었습니다. <웃음> 야, 5대1이냐, 이러면. 5대1 결투 같이 보이는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우야! 지금 이 형님, 진심이시구나, 지금. 차크닥, 점말 팍, 팍. 빡! 꽤 아픕니다, 그래도. 꽤긴 하지만, 어, 꽤. 살짝 아프다. 일단, 제일 무서운 코인 에스카 형님을 한번 찔러보는 게 맞겠죠? 이건 어떤가? 파바바바박! 안 죽는다! 와, 하트 개성 때문에! 와! 와, 이게 코인 에스카 형님이야. 이거 안 죽고 필각 할걸? 아, 필각이 없구나. 필각이 없어요. 필각이. 삼성 직원을 펑까지 해서 견딘 건 처음이에요. 이거 견딘 사람 없었어요. 그 지금까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야 역시 에스카는 에스카다. 버크당, 뭐 요거는 뭐, 9 1일만이라고 지금 템안낀 거예요, 여러분. 부산기에서 나올 딜은 아니거든. 아, 이거 호크랑 엘리가 갑자기 난두 명이야. 2인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미안하네. 지금 애들이랑 노는 시간이 아니라가지고, 애들은 가라. 펑. <웃음> 뭐지, 이거?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매치입니다. 10개 베스트 멤버에 농계를 포함시켜서 해보는 게 오늘 마지막 매치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막 상의해가면서 베스트를 짜봤어요. 그죠? 10개 쪽인데 그래도 근대리가 한번 보고 싶다.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근대리를 넣었고요. 농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감이 있을 걸로 보이는 결투가 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도발도 있을 거고 석과! 벌써 석과 붙었나? 삽됐다. 그래요. 정당히 위협적이군요. 그럼 저는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삼성은 뭡니까, 우리? 최후의 불꽃 터졌을 때 역전용이야. <웃음> 쓰지 않습니다. <웃음> 최후의 불꽃 터진 뒤, 어? 야, 또 섞어 있나? 와우. 이봐봐, 드롤 진짜 무서운 놈이야. 또 떴다, 드롤. 이거 가능성 있는데? 최후의 불꽃을 되게 허무하게 뽑아버리면 잘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들. 잘하는데, AI가? 아까 파는 석화를 쓰고 지가 때려주고 이런 바보 짓도 하고 했잖아 이거 잘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러면서 궁 맞으면 최후의 불꽃 빠지는데? 와 이거 졌는데요? 아니 필살기로 잡을 수는 있어 얘들 잡을 수 있는데 한명더 나오잖아 그럼 불꽃이 모자라? 거기다가 궁 쓰고 치니까 불꽃도 하나 더 깎아? 야 이야... 와, 요거는 다 굴맞은 것 같은데, 확실히. 자, 궁 날라갔고. 자, 일단 써볼게요. 크레이지, 크로미넌스 3명은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뽕! 자, 3명까지 일단 잡았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애가 누구였더라? 어, 이거 잘하면. 이성 직원이 이걸 잘하면. 자, 이거 한번 쳐보자. 지금 공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 노템 13,000. 아, 근데 이게 스택이 많이 안쌓여서한 번밖에 못 쌓았어, 스택을. 자, 그러나 공간이 30% 증가 상태고요 빡, 박바바박 아, 안 죽네. 아. 오케이. 요 정도, 아, 아름답네. 요 정도 그림 아름답다. 야, 이 자식, 야, 잘난생 하는데. 야, 임 눈깔아, 임마. 어디서 자식이. 인마. 근데 드롤 패가 너무 잘 떴어, 방금은. 3연속 석화를 시켰어요. 그게 이성이 3번 연속 뜨기도 쉽지가 않거든? 그, 그거는 진짜 할말 없다. 음.